시간에 식품 영양 관계 에, 법규에 대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식품 영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 식품 위생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 식품위생법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 보시면, 총칙, 그 다음 식품의 기준 규격 판매, 금지, 그 다음 뭐 영업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등에 관한 내용, 그 다음 보칙 벌칙, 뭐 식중독 사고 관계 등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깊은 또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 학교급식법 이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느냐 학교급식법 그 다음 이제 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이 국민건강정진법입니다 국민건강정진법이 국민영양조사 자,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국민건강정진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영양관리법도 있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도 직접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등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영양사 국가시험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법령을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다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법, 우리가 관계된 법령을, 법령을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제가 안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관계, 우리나라에 관계된 모든 법, 법령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 어디냐 하면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제처가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은 관계된 이 법령이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고 필요한 법령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식품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식품 이렇게 법령이 나옵니다. 총 65건 이렇게 써치 되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그 다음 시행령 더 세부적인 내용 담고 있는 시행규칙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합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 마찬가지. 그럼 65건을 다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관계되는 것이 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여기 보면 특별특별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는 법원은요. 그냥 일반 법령입니다. 그럼 일반 법령과 특별 법령이 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느냐. 특별 법이 우선 적용 대상, 적용 법령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뭐 여러가지 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식품위생법이 보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그 다음 위쪽에 보니까 예,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또 하나 나타나요. 이 얘기는 이는 실시될 예정 법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는 아래쪽에 있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앞으로 예정 법령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시행령 나와 시행규칙도 이렇게 따라서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시행용, 시행규칙 나온다. 보시고. 그 다음 또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이 규칙이 총리령으로 나와 있는 룰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뭐, 뭐, 시행용 쭉다 나와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식품과 관련된 법령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쪽에 보셨던 뭐, 국민 영양관리법, 뭐, 국민건강정진법 이건 지금 식품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어떤, 국민, 뭐, 영양, 건강법이라든지, 이건 또 다시 서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국민으로 한번 서치해 볼까? 뭐, 국민건강보험법부터 국민건강정진법, 뭐 다양하게 나오네요. 75건이 나오는데, 국민, 연금 국민 뭐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국민 국민 뭐 국민 투표법도 나오네요. Yeah. 자, 자 이와 같이 국민 영양 자 치면은 국민 영양 관리법이 나옵니다. 자, 국민 영양 관리법이 언제 공포되었냐?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예를 지금 화면으로 볼게요. 국민영양관리법을 내가 클릭을 했습니다. 자, 국민영양관리법에 여기 보시면 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따로 보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3단 비교라는 3단 비교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국민영양관리법이 법이 나오고 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 라인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볼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법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막내에서 볼수 있는 3단 비교법. 자, 3단 비교법 또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용조문 3단 비교, 위임조문, 그 다음에 법령단위 3단 비교, 여러 가지 이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법령의 연혁을 클릭을 해보세요. 연역을 클릭을 하면, 연역이 나타납니다. 연역에 보시면, 국민영양관리법이 언제,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을 재정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연역에 보시면, 은 국민영양관리법이 2010년 9월 27일 법률제 1191호로 재정, 재정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은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계속해서 개정, 개정, 개정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예, 변화가 되어옵니다. 자, 쭉 변화가 되어와서 현재의 2020년 9월 12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이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히스토리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을 만들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바꾸습니다왜 바꾸었는지 이유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무슨 무슨 이유로서 바꾸었다.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령을 보실 때 뭐부터 봐야 되느냐 자 연역을 한번 보시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바뀌어졌는지 개정, 재정, 개정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3단 비교 가지고 법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꼼꼼히 하면 우리가 관련된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은 에 문제 아마 우리 식품 뭐 관련해서 영양사 뭐 위생사 위생사에서도 이 식품 위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시험이 똑같은 내용 시험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령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부터 우리, 우리, 우리 전공에 가장 건강을 이루는 법이니까 식품위생법을 내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연역을 한번 봅시다. 식품위생법, 연역, 식품위생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62년, 62년 4월 21일 만들어졌는데, 뭐, 날짜, 월일은 사실은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재정이 언제 되었나? 1962년입니다. 1962년, 그 식품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재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1962년에 만들어졌다는 자이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시한 1번 문제 입니다자 보세요. 자 문제 1번 우리나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공포된 연도는 그러니까. 제정되어서 바로 공포가 됐어요. 매년 1962년입니다. 자, 62년. 자, 1962년은 왜또 뜻이 있냐 하면은, 우리 학과, 식품 영양, 우리과가 만들어진 첫 학부가 만들어진 첫 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학의 설립 멤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1962년 개교 일자가 196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하고 우리 학부하고 식품위생법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나이로 따집니다. 그 다음 이번 문제는 식품위생법 의결기관은 어디냐? 모든 법을 만드는 데는 어디냐?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국회입니다.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대표들이 법을 만듭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법은 만들었어요 그 다음 그 법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 법을 집행을 해야 돼 그럼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 법을, 법을 집행을 못 해요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시행령이 영, 시행령으로 나옵니다. 그 시행령은 누구가 그령을 만들어 내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도 완벽한 내용을 다 담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시행규칙이라는 규칙으로 내용을 담습니다. 그 시행규칙은 누구가 각부 행정부의 장관이 장관이 시행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한 세트로 법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 법령이 만들어진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3번 문제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용은 식품위생법이 어떤 법이다 그러는 건 내용을 사실은 쭉 한번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보고 나서 문제를 푼다면 이제식이 쉽게 풀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보시면 은 다은요 단미리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다은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영어로는 HACCP라고 핵섭이라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식품위생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법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로서 1번 건강기능식품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국민영양조사및 지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다른 법에 있겠죠 자국민영양그 다음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기준 어디에 있을까? 학교급식법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뭐냐? 이, 이 내용을 식품위생법에 담고 있느냐? 아니다, 이얘기예요 어린이, 어린이 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법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걸 문제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 지금 맞췄다. 그 그렇게 중, 즐겁고 중, 뭐 중요한 뭐중 일도 아닙니다. 절대 이 문제 그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바뀌더라도 바뀌더라도 내가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 이 문제에 맞췄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꾸더라도 내가 문제를 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아시겠습니까자 그러면 다른 문제 지금 하나 더 푸는 것이 문제가 뭐뭐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작년에 내가 출제된 문제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문제 문항수 출제되는 문항 이런 것들을 내가 올려준 유튜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은 한번 보고 법령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법령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오리엔테이션을 한 내용으로 여기서 잠시 휴식 후에,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